안녕하세요 캠비서입니다 오늘은 라이프마일즈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어, 라이프마일즈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항공사이며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아비안카 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라이프 마일은 어,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아주 자주, 자주 하다 보니 마일리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여행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항공사입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아니더라도 120% 이상의 추가 마일 증정 프로모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여튼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은 145%의 추가 마일 증정 프로모션이라는 점에서 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가격의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모션의 소개에 앞서서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구매의 공통적인 주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구매해두고 보관하다 나중에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뭐...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뭐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145%의 추가마일증정은 정말 가끔 있는 프로모션이라 뭐 구매하셔도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긴 한데 어, 주기적으로 120에서 140% 정도의 마일 추가 증정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미리 사두는 건 굳이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 내가 발권하려는 날짜에 티켓이 없을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마일리지 공제표가 언제 계약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디서 언제 쓸지 마일리지 구매를 얼마만큼 할지 확정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주의사항은 라이프마일로 발권하신 티켓은 취소나 변경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발권 취소 및 변경이 안됩니다. 고객센터에 영어로 전화하셔야 하는데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게 아니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고객센터 직원이 영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잘안 통하시면 그냥 끊고 다른 직원과 통화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만 힘든 게 아니고요. 취소 수수료는 최대 200달러입니다. 모두 고민 많이 하시고 구매 발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쳤으니 라이프 마일로 발권 가능한 꿀 구간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어북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비즈니스 4만에 퍼스트 5만 구간이 있고요 대표적인 구간으로 인천 시드니 아시아나 항공 직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항사를 타면 여러 구간 갈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두번째로는 봉... 북아시아에서 북미 비즈니스 75,000에 퍼스트 9만 구간인데요 인천에서 JFK로 제가 쭉 조회를 해봤는데 비즈니스 75,000에 퍼스트 72,000이 뜨네요 뭐전산상의 오류인건지 뭐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딱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 세번째로 북아시아에서 하와이 비즈니스 48,000도 있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일단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이유는 어, 이 라이프마일즈의 전산상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공제표와 다르게 공제되는 구간이 꽤나 많습니다 어, 할인 프로모션인 건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어, 그냥 심심해서 조회해본 뭐 JFK, JFK에서 스위스 7리히 구간이 16,500 마일리지 차감이네요 어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은 맞춰보겠습니다. 어, 차감표를 봐주시고요. 어 다만 조회가 조금 더 정확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 라이프 마일리지 구매하는 방법 실전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잉글리시를 클릭해 주시고 어, Not your member y e s 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요. 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프로모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어, 24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145%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Buy Life Miles를 누르시고요 구매하려는 마일리지를 o t h 클릭하시고 입력해 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추가 증정 마일리지 포함 총 마일리지와 총 가격이 뜹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보를 쭉 입력해 주시고 결제를 하시면 이제 마일리지 결제가 총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일리지 발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조회하시고 넘어 가신 후 비행기를 찾으시고 결제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만을 찾고 싶으시면 직전 화면에서 위에 아시아나 항공을 눌러 주시고 어 이런식으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정도로 오늘 설명 마쳐보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알았던 프로모션인데 이제야 올리네요. 1번 어, 프로모션이 아니더라도 라이프말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추후 발권하실 때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비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